전국 미분양 주택 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감소해 공급 가뭄 현상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1만 5 6 60 가구로 전월 대비 센트도 줄었다. 2009년 16만 가구를 넘어 과잉 공급 우려를 낳았던 미분양 주택은 2015년 말 적정 수준인 6만 2천 가구까지 줄었고 그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와중에 눈길을 끄는 지역이 있다. 바로 대구다. 5월 대구 미분양주택은 1185가구로 전월보다 32.1%나 증가했다. 작년 12월 1 7 9 0가구까지 늘었다가 올 3월 153가구까지 줄었지만 지난 4월 다시 897가구 5월 1185가구로 다시 증가 추세다. 대구 수성구 일대 아파트 밀집 지역 대구에서만 유독 미분양 증가세가 두드러진 이유로는 우선 과잉 공급이 꼽힌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대구에선 33,952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공급량이다. 2017년 7,600가구뿐이던 새 아파트는 2018년 24,000가구, 2019년 29,000가구에 이어 작년에도 31,000여 가구 공급됐고 올해도 공급이 크게 늘면서 미분양을 낳았던게 업계의 평가다. 새 아파트 공급 가격도 만만치 않다. 대구 부동산 시장에 나와 있는 주택 매물의 평균 시세는 3.3제곱미터당 1,259만원 정도이고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수성구 시세는 평균 3.3제곱미터당 평균 1,775만원이다. 하지만 올해 새 아파트의 평균 분양 가격은 3.3제곱미터당 1,685만원. 수성구의 경우 2,011만원으로 집계됐다. 4월 분양한 수성구 만촌동의 힐스테이트 만촌역은 3.3제곱미터당 평균 2,488만원 같은 지역에서 5월 분양한 만촌역 대왕 더 아나스는 2,444만원에 달한다. 윤지의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은 미분양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은 가격이라며 대구에선 신규 분양 가격이 올해 들어 평당 2천만 원을 넘어섰고 4에서 6월엔 2천 500만 원까지 육박해 준신축이 평당 2천만 원 미만인데 굳이 이 가격에 신축을 사야 하나라고 실수요자들이 고민하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새 아파트 청약 경쟁률도 하락세다. 한국부동산은 청약 홈을 보면 올해 상반기 대구 아파트의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6.4 대 1로 작년 같은 기간 17.3 대 1에 비하면. 크게 떨어졌다. 대구동구의 용계역 프르지와압베르일단지는 지난 29일 진행된 660가구에 대한 1순위 해당 지역 청약에서 409가구만 접수해 평균 경쟁률 0.62대1로 미달 사태가 났다. 앞서서도 수성구 수성해모로 하이엔과 동구 아시아팰리스가 미달을 겪으면서 쭉주부로 나왔다. 수성구 a부동산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작년부터 정부가 대구 거의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니까 1순위 청약 자격 요건이나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이 생겨나서 외지인들이 들어오기 어려워졌다며 비싼 아파트 분양이 계속될 예정이어서 미분양이 더 늘어날 것 같다고 했다. 미분양 증가가 집값 하락으로까지 이어질지 정부가 최근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등을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규제지역 지정에 대한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규제지역을 지정해도 별효과가 없었던 데다 오히려 풍선효과를 일으켰기 때문에 결국 규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유지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다만 이번에 조정지역 해제를 기대했던 광주, 대구 등 지방들은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규제지역 지정 한계 부딪혔나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당초 예상과 달리 정부가 주택시장 불안 등을 이유로 규제지역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해당 제도가 한계에 부딪힌 것 아니냐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이미 전국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투기 수요 차단에 나섰지만 그 효과에 의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집값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꼽히고 인근 지역으로까지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괴리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영 책임연구원은 그간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더라도 잠깐의 효과만 있었다는 것이 학습효과로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면서 내년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지금 시점에서 추가 규제지역을 지정하더라도 그 효과가 종전의 결과를 답습한다면 차라리 하나는 이만 못한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리얼리치에스 시춘난 대표도 대선 때문에 예민한 측면도 있겠지만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을 추가도 해제도 못한 것은 매너리즘, 자포자기로 해석된다면서 정부로서는 공급 사인을 정확히 주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진행되는 게 별로 없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띄우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 역시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지방으로 반발 확산. 이번에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기대했던 지방들은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전국 규제지역 중 지정 당시의 정량율권을 불충족한 지역은 일곱 곳이다 특이 과열지구는 경남 창원 의창구 한곳이며 조정대상 지역은 광주동구, 서구, 충남논산, 전남순천, 광양, 창원성산구 등 여섯 곳이다 이들 지역은 단순 정량율권만 보면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는 곳이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이에 광주시는 부동산시장 상황에 맞춰 조정대상 지역, 정량 요건을 채우지 못한 고세 규제 해제를 재요청하기로 했다. 조정 대상 지역은 최근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것을 정량 요건으로 하는데 지난 3에서 5월 동구는 0.73배 서구는 0.88배로 요건에 미달했다는 것이다. 최근 미분양 행렬이 시작된 대구 역시 불만이 높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대우건설이 분양한 융계역 프루지와 압추베리는 1순위 청약에서 전체 경쟁률은 0.62 대 1로 미달되는 등 미분양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다. 대구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조장지역 해제 권위를 국토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겠다고 나섰다. 김 의원은 대구 북구 강북 지역은 조장지역 지정 이후 주택거래량이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침체돼 투기 과열은 건영 거래 냉각 지역으로 오히려 대책이 필요한 지경이라고 지적했다.